이카 안녕하세요 타이거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울트라 브로리 뽑기가 되겠습니다 아 생방송으로 하려고 했지만 제가 갖고 있는 결정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신캐 울트라를 빨리 뽑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요 먼저 생방이 아닌 녹화방송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제가 한번네한번 네, 했습니다 결과는 실패 실패였고요 자 이제 나머지 8,000개로 한번 뽑아볼텐데 총 3바퀴입니다 그래서 한바퀴째 울트라 확률이 두배가 되어있는건데요 그럼 0.6일까요 아 0.7이네요 0.7 0.35니까요 자이 0.7%로 과연 울트라 브롤이 영접할 수 있을지 가봅니다 제발 저번에 울트라 뽑기 초배지트는 폭망이었거든요 이번 울트라는 폭망이 아니길 일단 첫 번째는 실패했고요. 이제 울트라 확률 두 배에 뽑깁니다. 자, 과연. 일단 배빵이 때렸고요. 과연! 신케 네, 모션 없고요. 여기서 신케 모션은 무조건 울트라입니다. 그래서 버독이나 트랭크스 나오면은 그러면 울트라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연 울트라 확률 두 배에서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어? 아 아쉽네요 아 이런거는 이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 구슬 자체가 울트라는 좀 다르죠 자 설마 저거는 아니겠죠 아 이렇게 두번째 뽑기 네 실패고요 세번째 갑니다 총 오늘 세바퀴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상에서 이미 한번 질렀는데? 아, 잠깐만. 몰라요. 네.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히려 뒤에 베지트로 합체하는 것보다는 안 합체하는 게더 나아요. 베지트 합체하면 LL이잖아요? 울트라랑 상관이 없어요. 아, 아, 이렇게 끝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웃음> 세 개, 네개 깝니다. 이거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자 이제 두개 남았죠 이번 뽑기에서 아 안나오겠네 어? 아 괜히 기대했어요 와 진짜 오랜만에 보는 심공 진짜 오랜만입니다 쟤는 젠카이 안해주나? 진짜 이거 엄청나게 보기 힘든데 자 무료뽑기 한바퀴를 마무리하는 무료뽑기입니다 무료뽑기 제가 요즘에 기운이 좋거든요 무료해서 가자 네, 지금 뭐 별다른건 없어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것은 숏사이언으로 변신했고 네, 슈퍼사이언 선오고 전설의 슈퍼사이언 브로리를 불러올까요? 어, 일단 스파킹 한개 확정 스파킹 이상 확정 이상이라고 해야지 울트라가 있으니까 아 제발 한번 변하지 여기서 변하면 진짜 좋잖아요 자, 변해라 안 변하나? 안 변하네요 자. 아, 그거... 과연, 울트라 구슬이 나올 것이냐!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 안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 한 바퀴는 울트라 영접 실패고요. 이제 두 번째 바퀴 돌아갑니다. 그니까 총 연법은 8번 남았어요. 오! 이거 될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야 신용까지 터졌거든요 여기서 져가지고 베지터 나오면 좋은데 아 일단 이겼네 아 그러면은 조금 네 기대치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제발 아 깝이네요 조심히 울트라 구슬로 변하면 좋은데 드래곤볼이 터졌는데 드래곤볼은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물론 브롤이 나오는거 말고도 소원이 더 많지만 뭐 실제 소원이요 여기선 나왔으면 좋겠네요 레전즈 안에서만큼은 아 하지만 안나왔어요 네 쓰레기만 나왔습니다 자 울트라 확률 두배 믿어봅시다 아 울트라 <웃음> 자 다운로딩 일단 많아요 어? 잠깐만. 이거는 LL 그림인데? 이거 설산의 군두운이면 LL 그림인데요. LL도 나오고, 울트라도 나오고, 같이 나와, 다, 다,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어? 잠깐만. 이거는 모르는데? 땅땅 치나? 어! 땅땅 쳤어! 아, 잠깐만. 이거 확정인가 모르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일단 땅땅 쳤어. 베지터! 나온거보단 낫고 일단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우이스 이게 울트라에서 우이스 나오면은 뭔지 제가 몰라요 하지만 기대해보겠습니다 기대하는거는 자유잖아요 어 뒤로 보고있는 쿠라 처음 나왔고 <웃음> 제, 제발 울트라 확률 두배잖아 아 LL인가보다 아 LL인가봐요 아. 아 하나 더 나올 수 있어 하나 더 나올 수 있어 아직 몰라 난 희망을 안 버렸어요? 제발 변해라 안 변하네요 아... LL이었어 역시 설사는 설사는 조금 여기서 그래요 일단 변신보반이 나왔고 보보보 완성해야 되거든요 울트라 브로리 뽑아서 아... 미치겠네 아니 울트라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기억도 안난다 울트라 안나온지 오래됐어 제가 울트라 마지막 뽑은 게울불겐데 진짜 옛날이잖아요 자 용권 초사3 나와! 제발! 나와서 카카로트랑 싸우자 사이아진 와. 몇 개째냐? <웃음> 마음이 조금씩 조급해지는데요. 울트라? 하나? 이건가? 아, 제발 바뀌어라. 안 바뀌네요. 아, 안 바뀌었어요. 자, 무료 뽑기. 아, 제발. 날먹해보자, 울트라. 울트라 날먹하자, 제발. 이거 다운로드 좀 긴데? 아! 젠장! 이거 또 설사냐 산 울트라 뽑기에서 설사는 그닥 달갑지 않은데요 그래도 몰라 아 이거 봐봐 니네 브롤이 말고 옛날 브롤이 나오라고 옛날 브롤이 나오라고 일단 네 LL 하나 확정이에요 울트라도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LL 하나 확정입니다 아 이게 참 이게 그래 이게 지난 바로 지난 쿨라 포켓에서 이거 나오면 은 완전 오도 방정 다 떨어졌을텐데 여기에서는 또 그렇죠 자 레전드 리미티드 아 이거 마인보 이러다 별다 차겠다 4개째 5개째 6개 7개 여덟. 아오 마지막 울트라 고슬 나오나? 아. 안나왔어요 그레이트 사이아만 2호 나왔네요 아 까비다 까비 자 이제 마지막 한바퀴입니다 야 이거 봐봐 거의 9900개 다 됐다 이거 채울 필요 없어 네, 울트라만 나왔으면 좋겠다 울트라 지금 마지막 연법네번이에요 저한테 남은건 아 잠깐만 일단 베지터가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출상끼리 싸우면 좋죠 어? 드로리가 나와가지고 전의를 상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베지터를 이고만장한 베지터를 <웃음> 세우게 아... 우츠가 영접하자 빨간색 별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제발 별 다섯 개만 되자 플레이만 할수 있게 해줘 제발 제발 아 이거는 완전 망이고요 두배 두배 두배 두배 울트라 확률 두배예요 열전 열전 초격전처럼 울트라 울트라 두배 하지만 하지만 어 이러면 안되는데 아아... 터졌나요? 아... 울트라 운이 없나보다 내가 제가 그래도 요즘 날먹어 잘해가지고 뭐 사실 할말은 없습니다만 울트라 운은 조금떨어지는것 같네요 울트라 뽑기가 훨씬 어렵네요 그쵸? 이게 두번 변하는 경우도 내가 본 적이 없어 아 깜짝 놀랐네 저기서 저기서 다른 걸로 변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자 이제 두번 남았습니다 어 <웃음> 아, 미치겠네 트랭크 스티어 나와라 칼딱 나와라 안 나오네요 거둑이라도 튀어나와라 안나오네요 네, 됐다 자음자 음. 이거 이거 이거 얼굴에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웃음> 아 안나온다 진짜 왜 안나올까 왜 울트라는 잘 안나올까 자 이제 무료 뽑기 한번 남았어요 금색이니까 스파팅 이상 확정이고요. 진짜 불로 여기 한번 튀어나와라 제발 제발 한번 쉽게 가자 제발. 오마이노치오마이노치코로그 마다마다 두번 연속 리세자 다섯 아, 개. 여섯 개. 일곱 개. 아 여덟 개. 자 마지막 한개 남았어요. 아 이거 말고 제발 변해. 0.35 참 안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결정 다 소진했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웃음> 자 마지막 한 바퀴만 더 돌리겠습니다 뭐 무리해서 뽑고 싶지만 또 무리하는 거는 그러다가 또 안나오면은 또 건강에 안좋거든요 경제도 안좋은데 요즘에 게임에 너무 많은 돈을 쓸수없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바퀴 총네번 연속 꼽을수있어요 여기서라도 제발 먹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과금러들이랑은 다르게 과금을 많이 한건 아니지만 경제상황이 안좋거든요 게임에 돈을 많이 쓸때가 아니에요 사실 방송을 해가지고 제가 뽑는 거지, 방송 안 하는 사람이었으면, 전 이거 뽑지도 않았어요. 일단, 타워파이파이가 나와가지고, 스파킹 이상 확정. 0.35% 뚫을 것인가. 어, 히어로 파티 중에 나오면 대박인데. 휘감는, 그런 구슬 나오나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휘감나? 아. 자 이제 두 배로 올랐죠 0.7입니다 야 여기, 여기선 좀 나올 만한데 0.7이면 진짜 자 일단은 조사의 배신이다!!! 제발 스파킹 상걱정 아 간절해서 말도 안나옵니다 간절해서 말도 안나와 아왜 레전드 리미티드야 또 이것도 보천이 왜 나오나요 보천이가 왜 들어있지? 아 저거는 이미 별이 꽉찼고요 열심히 결정 모아가지고 뽑아야겠네요 자 이제 두번 남았습니다 어 초조해 초조해 초조해 자 이건 진짜 나올 만하다 진짜 이건 우주 나왔다 우주에다가 타오파이파에다가초사인 블루까지 변신했어 이제 더이상 더 조합이 어떻게 좋을 수 있어 진짜 울트라 가자 진짜 여기서 졌으면 100%인데 일단은 진짜 그래도 좋은거 많이 나왔다 진짜 제발 가자 우트라 가자 느낌이 좀 나올 것같아요개까지는 없고요 a t s up? t l 이네 r e a d 진짜 열받는다. d y I'm ready. I'm ready. I'm r e a 이건 솔직히 빡치네요 농락하는것도 아니고 자 마지막 무료입니다 영상은 이제 이거 뽑기까지예요 더이상 없습니다 아 타워파이파이 많이 나오는데 요번에 좀 브롤이 데리고와라 울트라브롤이 울롤이 아 울트라 왜 울트라랑 인연이먼 것처럼 보이냐 여기서 제발 가까워지자 어 이건 이상하게 히어로 확률이 되게 높네 아 두개 남았거든요? 이게 마지막인가? 끝났네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네, 망했고요 여러분들은 저 대신 울트라 많이 써주세요. 열받아서 그냥 빡종할게요. 미션이나 열심히 해가지고 결정 모아서 뽑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웃음> 안녕. 익바.